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9월 17일 새로운 캐릭터 이제 유나가 업데이트 되면서 어, 뽑기에 관한 내용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어, 기존의 뽑기인 그랑웨폰 아티팩트가 동시에 나오는거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 어, 그리고 두개를 나눠버린 그랑웨폰만 나오는 뽑기 그 다음에 아티팩트만 나오는 뽑기 어, 이렇게 새롭게 두가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두개 동시에 나올 때는 웨폰은 어, 1% 확률, 아티팩트는 2% 확률로 SSR 등급이 나왔는데요. 얼굴 이제 아예 두 개로 나뉘게 되면서 각각 3%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이 그랑웨폰 뽑기에서는 웨폰만 나오고요. SSR 뽑힐 확률은 3%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천장 확률이고요. 자 아티팩트도 똑같이 3% 확률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아티팩트만 나오게 됩니다. 기존 뽑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일반 소환에서 성목을 통해서 기본 뽑기도 가능하고요 아티팩트도 이 성목 사용이 안 되는 거 봐서는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뽑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유나 캐릭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유나 그랑웨폰 확률업이 진행되었는데 또 이제 천장 시스템도 바뀌게 되었죠. 기존에 100% 천장을 채울 경우 70%를 얻는 거 요거는 제대로 유지가 되고요 자, 한번 천장을 얻은 다음에 자, 지금 스텝 1이 되어 있죠? 이제 두 번째 천장을 채울 때는 100% 채우게 될때 이제 선택 몇번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70% 확률로 뽑기가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SSR 그랑폰 상자로 받게 됩니다. 자, 지금 모아뒀던 55,900 다이아를 한번 이번 신규 캐릭터 유나 그랑폰 확률업 뽑기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업 대상인 지금은 유나죠? 이 유나 캐릭터 거는 0.7%에서 0.9%로 확률업이 더 올랐습니다. 어, 확률업 대상이 어, 0.2% 올라가지고 이게 어, 크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반 그랑웨폰 SSR 확률이 3% 올랐다는 점 요걸 한번 놀아보면서 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5,000 뽑기인데 몇 개가 나오게 될지 저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와, 굉장히 많이 뽑았는데 딸랑 한개가 나왔습니다 자 3% 얼마나 확률업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로가 나왔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자, 일단 두개 오 시작부터? 어... 오 일단 바람 확률업 몇번인가? 오 이럴수가 시작부터 신캐나오다고? 어 연놀부 얻었습니다 오야 잠깐만 <웃음> 오 이거 시작 좋은데? 아 얻었기 때문에 여기 게이지는 오르지 않고요자 두번째 자 두번째 꽝세번째도꽝 no. no. 네번째 no. 꽝다섯번째도꽝어 no. 그래도 어..SR 뱀폰은 유나 꼴로 계속 잘 나오네요 아 두번째 SSR 윈이야 설마? 아 루인 어 좋네 루인 변신 뱀폰 루인도 저 뽑기가 망해가지고 루인뜨는 것도 괜찮네요 아니 SR등급이 두개밖에 없는데 그 두개가 굉장히 잘 나온다 자, 순식간에 25,000 다야가 날라갔어요 자, 세번째 SSR. 어, 확실히 지나몬보단 잘 뜨긴 합니다 어, 카이토네? 어, 이거 신규 캐릭터 위주로 잘 나오네? 오, 스사노! 어, 이저 좋은거만 뜨냐?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오, 어, 또? 또 땅이네? 아 일단 기본 획득량 오른 건 확실하다 아 배사! 배사 좋죠? 그러니까 배사를 풀초월 했나? 자... 지금 세번정도 뽑으면은 천장 한번 을 보거든요? 근데 이 천장은 무리일 것 같네요 오만다이로는 자 천장 확정 천장 갑니다 어이 천장 가기 전에 이벤트로 또 뽑기 하면은 10개 주니까 이 10개로 뽑을게요 천장은 요거로 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천장 70%는 과연 뭘 줄지 야 이거 유나.. 유나꺼 따다는데 신규 캐릭터? 네 역시 천장 픽돌은 궁룰이네 아니 어떻게 70% 확률을 뚫고 30%로 no. <웃음> <잉그리드> 씨 잉그리드 <웃음> 씨야 이거 풀초로 다 했는데 아 천장 마음에 안 든다 자 지금 이렇게 뽑으니까 어. 스텝 2로 바뀌면서 이제 업 셀렉터로 적혀있죠 여기서 이제 브라임퍼 선택 상자로 받습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상자로 바꾸는게 아니고 확률업 된 캐릭터로 고정으로 바꾸다 보네요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확률업 리스트에서는 두번째 천장에서는 무조건 이 확률업 대상 캐릭터로 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캐릭터의 이선택웹폰이 아니네요 음 13,000 남은 13,000에서 몇개가 나올지 이것도 해봅시다 일단은 1천장까지는 잘나왔어요 아2천장도터 안나오나? 그러네 안나오네 마지막 복기얏 아아 nope. 나와! 아이씨 이런 자 요렇게 5 5 0 0 다이아가 어, 순식간에 사라지는걸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1천장 전에 3개의 웨폰이 나왔고 천장에서 잉그리드가 나왔습니다 2천장에 남은 13000 다이아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어 확실히 옳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천장의 확률은 네 70%를 어떻게 이렇게 자주 뜯는지 여전히 의문이고요 자 이번 뽑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